여정현의 정책연구 3만건 로우메이커.org 젠트리피케이션과 젠트리바이어 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런던의 외곽으로 이주하고 빈공간을 예술가 문학가 배우들이 채우면서 진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젠트리 파이어는 세태한 도시를 사회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킬 능력을 가진 계층을 말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예술이나 건축,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젠트리 파이어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이동의 경리단길은 경사도가 높은 곳이었는데요. 젠트리 피케이션이 진행된 이후 임대료가 치솟아 지금은 빈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용산 이가동은 경리단길에 몰락후 예쁜 점포들이 늘어났으나 미군기지 이전 재개발, 우려, 그리고 임대료 상승으로 상인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상권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연남동은 경의선 지하 사업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전체 방문객의 20%를 넘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소한 주차장 등은 홍대 상권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암동은 지난 5년간 50개 이상의 주택이 리모델링 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공원화가 진행되면 상권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에서 몇가지 서울시내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 처음에는 매출이익에 비하여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만 점차 임대료가 상승해 영업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더욱 지속되면 임차인은 영업이익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상권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기조되어 있는 임차인들이 이주하면 임대료는 쉽게 떨어지지 않지만 매출이익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내 젠틀피케이션 상황을 도식화 해보았습니다. 우선 공공선택은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도 하고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경의선을 지하한 연남동이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건축가들이나 아니면 소상인과 같은 창조적인 생산사람들도 상권을 변화시키고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격리단이나 해방촌 그리고 후암동이 그러한 예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자발적으로 내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동구 등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몇가지 진단지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로는 먼저 공시지가 상승률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운영점표 10개당 창업자 수와 폐업자 수를 파악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카페라든지 양식점 주류 한식 등 식음료 업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이용객을 분석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을 파악하는 보조지표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을 본다면 임대료 변화 추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와 같은 주요한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의 입점정도를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의 빅데이터 양도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과정과 수치로 이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